그니까 다땡이나 떨리는 게 무서워 죽겠네? 해가 약간 지려한 하니까 더웃네내 시야가 꼭 어두운 느낌이 무서워. 살짝 드네 저희는 오랜만에 가족 휴가를 가요 부산으로 여행을 갈 거예요 지금은 동생이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다 이따가 이제 제가 운전을 할 거예요 해봐 예쁘다 아니, 갑자기 저거 왜? <웃음> 너가 진짜 오랜만이야. 얼마나 잘하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아이고. 이게 뭐야? 그 틀어보. 모올때 다시 한번 해보자. 포개도 <웃음> 있을까? 가보고 알았고있 내가 지금 백신 맞아서 내가 팔을 넣어. <웃음> 한번 백신 맞고 그렇게 격하게 하시면 어떡해. 안돼. 어, 네. 너무 예뻐. 쩜쩜쩜쩜. 쫌제 가방이 왔어. 도착을 와봐. 했어요. 제 아까, 저, 저, 저. 백. 아, 508, 509? 508. 야호. 우리가 어디 갈 거야? 우리가 508 가자. 오케이. 됐다. 예. 들어가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리 가야죠. 따라라라따. 음. 뭐? 아야 아빠들 네, 네. 아 귀여워. 어, 괜찮은데? 욕실도 진짜 아나 와, 욕실이 진짜 넓은데. 그러니까 욕실이 이쁘다. 아, 깨끗 만 이렇게 땅바닥에 앉아서 밥 먹는 거 진짜 그런 이야 이거 뭐예요? 매운 갈비찜? 조금 맛있긴 하겠다. <웃음> 저는 드디어 4시간에 달려서 부산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가족들이 다 운전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운전을 했는데 도착하고 나니까 10시가 돼가지고 식당이 웬만큼 문을 닫았더라고 요 그래서 거의 약간 술안주 같은 느낌의 매운 갈비찜을 방금 막 먹고 이제 오늘은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뜨개질 아시죠? 전뜨개질 사랑해요 <웃음> 근데 뜨개진에 빠졌어요. 그래요? 네. 물론 하시는 건 많이 못 보셨겠지만 <웃음> 자꾸 제자리인 거 같은 건 기분 탓인가? 그러면 <웃음> 했다 풀었다 했다 풀었다. <웃음> 이 시간이 너무 좋지 않니? 왜? 이렇게 광고를 여유롭게 볼수 있는 시간? <웃음> 어 쇼미 끝났네? 짠! <웃음> <웃음> <웃음> 아침이 밝았어요. 눈, 눈 감았다 뜨니까 아침이 자, 이제 준비를 해볼까요? 언니 파데 바를 때 어디부터 발라? 나? 볼다고. 왜? 나도 눈밑. 눈밑부터 바른다고? 눈밑잘안 칠해지지 않아? 난 일단 그림 그릴 때도 그렇고 넓은 면적부터 채우는 편이야. 아, 진짜? 어. 그게 맞긴 하지. 이수 선생님의 모먼트 나온 거야. 늦었다. <웃음> 이제 미래가 이렇게 안 줄이야. <웃음> 저희 늦어가지고 이제 빨리 준비를 하고 나가도록 할게요. 입술도 못 발랐네 요랬어 착하게 살고 있어. 어, 착한 거하고 바보 같은 거하고 그럼 틀린 거 아니야? 바보 같은 거 살고 있어. 와 도착했어요. 나 지나갈까? 고양이 귀엽다. 샤샤. 아저 어린왕자랑 사진 찍으려고 줄서 있는 거야? 저기 집에서 남자는 는거 같아. 짬프? 짜잔 이렇게 어린 왕자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아 우리가 야 엄마 아빠가 뒤에 여기 계단에서 지우리가 쪼그려? 쪼그려? 그얘가를전 나를 속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야야아 인식을 어됐어 내가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할게 어 됐다 되게 빠르다 어? 뭐 사진 찍어줄까? 응. 때문에. 할지. 응. 이렇게? 좋아. 잠깐만. 이게 하나 둘어 하트 좋아. 하트. 하한번 해주세요. 하나 네, 상... 아니 이렇게 놓게 해줘. 이렇게. 됐어. 아니야? 내가 뭘 하려니 모르겠어요 못 들었어요. 천천히 가라는 것 같은데요? 천천히 가네요. 갈이 갈지, 자갈치. 언니 왜 자갈치 시장이랑 어울리는 옷 입고 왔네? <목소리> <웃음> 저희 자갈치 시장에 예, 왔는데요. 너무 기가 빨려서 동생이랑 도망치듯이 나왔어요. <웃음> 엄마 아빠가 지금 사러 가셨습니다. 아무리 개망했다. 무서워. 나노량진도잘못 간단 말이야아들야 <웃음> <웃음> 노량진 가면 도망치듯이 나와. 땀낚하랑 이건 뭐지? 어느 거? 멍게. 멍게랑 우와 미쳤다. 야, 진짜 하다하먹자하하하자 다 찍었어? 네, 잘먹었습니다 이게 뭐였지? 아, 뭐가 전어야? 전어, 광어, 하나고. 아. 우리 너무 잘 찍지 않았어? 음. 이게 음. 마을장. 근데 이거 전어에 왜 빨간 거 같다. 비닐 있냐? 비닐 있대나. 우왕 배다 배인. 작갈치크루츠다우와 <웃음> 반짝반짝 너무 예쁘다. 저희는 와내 아, 눈. 저희는 밥을 다 먹고 이제. 호텔로 체크인하러 갈겁니다. 안녕. 시 묵시 묵시 묵시 시 묵시 묵시 묵시 묵시 묵시 묵시 시 묵시 묵시 시 묵시 묵시 묵시 묵시 묵시 시 묵시 묵시 시 왜요? 어, <웃음> 저 소린데. 엄마방 구경. 안돼 안돼 안돼. 왜 <웃음> 키우냐? 우리 쫓겨 남. 야, 야, 일단 안떠 전에 사진 좀 한번 찍자. 와. 다라라라. 와, 샤워부스가 너무 신기하다. 그지? 와, 비가 너무 예쁘다. 됐어. 같이 와, 저 케이블카 보이는 것 봐. 여기다 번 찍고. 미쳤다. 와, 와케이블파 어, 보이는 거랑 이 바닷가 보이는 거 미쳤어. 이렇게 너무 예쁘지? 어. 저는 호텔로 들어왔고요. 양치를 하고 있어요. 와, 짜잔. 오늘은 어제보다 광이 훨씬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화장실이 약간 약간 요상한 느낌. 문을 열면, 여기 샤워 부스인데, 여기가 문이 없는 줄 알았어요. 여기는 그, 화장실이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해서 화장실 문을 닫을 수가 있답니다. 하여튼 이래나 저래나 이상하다는 거. <웃음> 약간, 약간 깨는 느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아, 여기가 진짜 마음에 들어. 진짜 예쁜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쇼파, 있, 아니 쇼파가 아니고 이 침대 있잖아. 침대 좀 무섭지 않아? 야, 그러니까 침대에서 굴르는 사람은 무서울 것 같아. 떨어지잖아? 그럼 최소 내진탕이야. <웃음> 우와 그림이다 그림이야. 몹시 이쁘다 짜라란. 이제 저희는 케이블카를 타러 갈 거예요. 방금 이 창밖에 보이는 케이블카를 탈 겁니다. 와 바다다. 와니 트리 바다. 땅. 와, 바다다 강아지다. 바다다 강아지다. <목소리> 바다다. 귀여워. <강아지다. 목소리> <바다다. 목소리> 바다 강아지. 저희는 <목소리> 케이블카를 타러 <목소리> 갈 거예요. 케이블카는 몇분 걸려요? <목소리> 아, 몰라. 모르겠어. 그걸. 그래요? 내가 대충 찾아봤는데 여기 지금 완전 상반신을 보고 오시 하시네 그러니까 여기 완전 캘리포니아야 엄청! 음. 너무 예뻐 여기 나 작품 찍었어 사랑 오! 야. 와, 요 와. 영화! 와, 빨라 여기 빨리 가. 음. 자석 와, 봐. 덕이다시아 왜.. 어아 우와. 오오오오 응. 오 우와 아, 아니 여기는 <뿌려> 근데 너무 바다라서 사실 하나도 안 무서워. <웃음> 그래, 그래 이게 뻥 뚫렸다 생각하면. 뻥뚫렸다 생각하면? 뻥 뚫었다고 생각할 못하겠는데 이 <웃음> 마음에 안 드세요? 네? 굉장히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 눈에 똑바로 못 뜨겠어요. 왜요? 왜요? 네? 아, 공룡이 <웃음> 움직여요. 아, 공룡이 움직여. 아니, 잡아 먹고 있는 중인데. 안 움직여, 어때? <웃음> 우리 오니까. 어, 왜안 움직여? 야, 묵직 속에 술팡을 봐. 애들이 여기 쥐서서 떠앉았나봐. 해볼게 진짜. 아, 어, 누가 어내 말이. 우리 <웃음> <왜? 웃음> 뭘 그렇게 열심히 드세요? 펀대기요펀대기가좋은데요대기가 너무 안 찝혀서 이렇게 젓가락처럼 해서 먹고 있어요. <웃음> 개꿀인데 진짜? 전 너무 힘들어요. 이제 지쳐버렸어요. 그래도 행복하시죠? 아니일 이리로 가야 된다니까요. 귀에 안 연결돼 있다고. <웃음> 진짜요? 아 진짜요? 아까부터 똑같은 말 계속 먹으려고. 아 길인 줄 알았는데 아, 왜 <웃음> 그러니까 여기로 오고 싶다고 했겠지? 어길 아닌 줄 알았어 아까도, 아까도 계속 얘기했는데 <웃음> 아길 아니라고? 거기다 얘기하는 줄 응? 근데 이게 그 옆에 마스가 휘날리는 줄 <웃음> <웃음> 이거 봐 이래서 봐, 이러면서 봐 이러면서. 이제 오늘 하루 끝내고 싶다 <웃음> 맛있어? 응 줄까? 하니? 아 싫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번데기에 맛있음을 몰라주지? <웃음> 너무 속상해 고댄백인데 고댄백? 고담백 <웃음> 어디.. 언제 어디서든 번데기 먹는 사람 아 털어놨네 털어놔 <웃음> 어렌지베배이 <어머리. 웃음> 아니, 저게 다, 거, 저기, 더에인가 봐. 약간 그건가? 상가 이런 거 아니야? 컵 쇼핑 몰 이런 건가? 그러니까. 아이 뭐, 뭔가 되게 화려하긴 하다. 그래, 좋아. 저기 더 찐, 저거는 뭐냐? 1층 뭐가 이렇게 많아. 다들 바다가 보이니까 1층에서 먹나 보다. <웃음> 잘 떠나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할나 하나, 하나, 하나, 보나나나나나나 어이 이 선생님 앉아서 먹어. 네 아빠. 예슬야. 네. 여기 와서 네. 변마을 샤샤샤 보고 네. 그리고 샤워 해야 돼. 또 변마을 샤샤샤 안 봐요 아빠. 아이로우 해도 할것 같다. 응. 운전은 아빠가 다 했는데. <웃음> 왜 우리가 피곤한데? <피곤하대>? 이러면 <웃음> 아니 이게 무슨 도마도 없고. 마 도마, 도마가 있어요? 어아 그래 거기다가 깍지 진짜 그냥 쭉 열면 되겠거든 엄마 여기 제가 멜론 흘려서 좀 끈적끈적해요 아 왜? 잔이 여기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왜? 왜? 왜 예쁘게 어, 못 깠어 어, 왜 예쁘게 깠어 멜론씨 뭐임? 어이없어 <웃음> 열심히 깔때 그럼 지는 자고 있다가 장난하나 와우 내이콜록모으는데 다시 가죠 자여기 아 우리 앵그리어 우리 아. 앵그리 버즈야 앵그리 버 예스 아빠 아, 자 짠합시다 마지막 밤을 예. 예여 아, 잠시만 위에 좀만 아래에서 응. 여기 파널하게 <웃음> 다시 했 어머 위 마지막 코을 위에요. 아하미 아빠, 먼저 <얼자> 타시면 어떡해요? <목소리> 음, 멜론이 너무 달아. 너무 맛있어. 우와, 언니 근데 멜론 한 통을 여섯 조각으로 잘랐어짜란짜란 음, <목소리> <목소리> 그아졌 근데 하나도 안 보여 와 근데 되게 부드럽다 오, 되게 부드럽다 예쁘다 저희는 새탈을 했어요 <웃음> <웃음> 역시 우리 탈주닌자 탈주닌자 맞지 않지 <웃음> 너무 예쁘다 다리 색깔 봐백 <웃음> 아, 아, 아. <웃음> 덤블링 엄리예다쁜데요 여기서 점프하는 거라도 뛰어 찍어, 동영상으로라도 찍어 줄게. 예! 다시 다시. 예! 예! <웃음> 힘들어 이제 못 해. 아이고. 다시 좀좀 그래들어간거 이거 몇분 해야 돼? 3분 3분? 응 완전 네아데 여기 끝자락에 는거 뭐 있어? 내맘 일로와 <웃음> 아 지금 너무 긴게왜날이안 넣고 <웃음> 위에서 이런거 자 사진 같은 뭐야? 나한테 시 사랑 오늘의 소식 와 그럼 저희는 준비를 다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와, 오늘도 어제처럼 엄청 바쁘게 준비하느냐고 찍지도 못하고 <웃음> 또 잽싸게 나와 버렸어요. 지 해운대인데, 진짜. 그 웨딩홀이랑 완전 가까운데. 그래? 아, 예뻐. 아, 뭐들리다 들려 있다가. 신 세상의 스포츠님의 마음속에 차이 전달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저희는 이제 집으로 갑니다. 뭐가? 아까 유포 드린 거. 4 0 4 k g